피하, 피하, 나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미팅을 가이, 어, 렌차 조조님 같이 가서 할 거예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목소리> 오, 우만님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BJ 동숙이다고 합니다. He's late. <목소리> He's late. 기다고 있어요 지금은. A few moments later. Oh, he's here. Oh, he's. <웃음> he's a professional chef. Professional 아, professional. Really? r l e l e 다 털어 터러, 털서 처음 매는 건데 아 진짜요 처음이에요? <웃음> 오늘 무슨 어, 듣나요? 벌레 드나요 벌레? 나안 먹어요. 벌레? 벌레 메시면 Oh r e a 요 아니 o n 아 like e a t i I h a to. 그럼 뭐, 무슨 인셋 s 먹어 봤어요? 어, uh, 매미 알아요 매미. Oh, somewhere ah, m a m m y s ah, a h the thing that he ate is the shush s h h h s h s g o o e a 맛 아마 없어요. 되게 써요, 써. 안다. Are you going to eat bugs today? Everyone's asking me, am I going to eat bugs today? Am I able to eat bugs today? Okay. Oh, not not. 저녁 먹어도 될까요? 해보고 싶어요. 어, 네. 벌레. 이를 잡아야 되는데. 어, 잘 봐야 돼. 어,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어디 바가에 차에 뭐 파리 있고. 응. 아. 응. 이거. <웃음> <여기. 웃음> 이거 먹어도 돼요? 그걸 <웃음> 먹고 싶다 시 i s t e r sister. I'm tagging 고 o u Little t o 고 g Tong, you too. How we go? She go, s 습 Yorina, comedy. Liha, Liha. Liha. Liha. Liha. Liha. Liha. l 쉐쉐야 아 춥죠? 모든 옷 가져왔어요? 어? 어, 어, 어. 그냥, 왜, 이렇게요. 그냥 어, 이렇게요 괜찮아요 나 캐나다 사람인데 <웃음> 캐나다 사랑은 추운 거 좋아해요 아, 저 저는 근데 광동화 광동화 오시양어 니샹쉬 오오오 유선술? 니샹쉬 니샹 오시양쉬 아 제대로 오시양, 아, 오시양. 아, 오시양. 아, 오시양. 아, 아, 아니고 그냥 뭐 营长啊大家啊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我大大家好我家好大東東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大家大家好我家大家好大家<笑><笑><音声><音声> 죽게요아 아니에요 다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부스러워파이어파 We're gonna see the firework 파이어벅 파이밥먹을거예요해반 돌려요? 밥 있어요? 밥 있어요 오 밥을 전통이 먹어요 먹죠 아 먹어 나 저도 먹어요 아그러면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요 아 하나만 그럼 나눠 먹어도 되고 어오래 네. 하나만 먹어요 네, 네. 네. <웃음> 차에 갔다 올게요 아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깜짝이 900어900 프랭크 어, 900 <웃음> i'm gonna prank him by saying that i like you suddenly cry <웃음> Okay, suddenly cry, or, there are, or, or I just confess my love. t h a r s t o n o o a e a o r o r c o i j y u s e yeah. t a c to no. n f p s s m Okay, l o v e c 있 t 요또 a 조금 보면서 n a I'm g o to back to Napuziana. Okay, I'm going to go back o n a p u z i n a I'm g o n t k t a p i a a I'm going to go back to n a p m 면 먹을까? <웃음> 미쳤다. 그 m 안돼요. 그냥 어, 내가 m a 님 m a Mamma, m a m m 님 진짜 진짜 진짜로 제 m a Mamma, Mamma, m a 고음귀엽고 진철하고 완전 m 제스타일이 a Mamma, m If I cry, I can't. I can't cry right now. I can't. I just can't cry right now. 네, 근데 똔또님, 나 어떻게 생각해요? 저시 저랑, 저랑 사귀려고 오신 건가요? You're my girlfriend.